어, 여운이 제일 좋아하는 키티 돗자리 찾았네. 햄 팍팍 넣어줘. 이거 하얀색 때문에 주스가 마음에 들었는데 음. 하얀색이 맛있겠구나. 음. 음. 나 이거 어린이집에서 진짜 오랜만에 음. 먹어요. 짜잔 그리고 신전떡볶이 국물 일단 면도 넣어야 되니까 김밥의 신전 라볶이 상상만 해도 맛있을 것 같지만 그래 맞아 더 맛있어 핵꿀맛 이건 역대급이네 감사합니 <목소리> 구독해 주세요. 좋아요는 좋아요. 홍! 오늘도 들어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홍사운드입니다. 오늘은 직접 싼 김밥. 여기 보시면 하트도 있어요. <웃음> 그리고 신전 라볶이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직접 여기서 끓여서 라볶이로 만들었어요. 김밥은 햄으로 만든 하트 김밥이 있고, 그리고 뭐 당근, 파프리카, 단무지, 햄, 그리고 계란 듬뿍, 크래미 듬뿍 이렇게 해서 아주 그냥 제 취향대로 <웃음> 잘 싸봤습니다. 시금치도 있어요. 자, 그러면 하트 김밥 먼저. <웃음> 하트 김밥은 왠지 깨를 좀 뿌려줘야 될것 같아요. 깨가 떨어져가지고. 아주 그냥 깨가 쏟아지네요 <웃음> 그냥 김밥! 진짜 맛있어요. 와, 아니 신전에도 라볶이가 있나? 아니... <웃음> 감동이에요, 감동. 와, 이거 아니 김밥이랑 너무 잘 어울려요. 그리고 이 김밥은 어 맞네 여기 김치로 둘러싼 김치말이 김밥도 있습니다. 김치말이 김밥. 음 형님, 아 신기하게 뭔가 그 집집마다 김밥 맛이 있지 않아요? 저 어렸을 때 이제 뭐 소풍 가거나 하면 엄마가 싸주시던 그 김밥 맛이 저희 엄마가 해줘야지 그 맛이 나요. 밖에서 사 먹는 거랑 집에서 해 먹는 거랑 뭐 진짜 달라요. 그래서 소풍 가서 친구들 김밥 싸우잖아요. 애들 거막 이렇게 친구들 거 먹어 보면 집집마다 이상하게 김밥 맛이 다 다르다니까요. 들어간 재료 거의 똑같은 것 같은데 다 달라. 그리고 우리 엄마가 해주는 김밥은 재료가 좀 달라져도 맨날 그 맛이야. 그런 경험 있지 않아요? 나만 그런가? 그래서 지금 이거 이제 아내가 해준 김밥 진짜 맛있습니다 이제 여운이도 어디를 가면은 이제 이 김밥을 김밥 맛으로 기억을 하겠죠 콜라는 밥이랑 같이 먹어야 돼 은근히 되게 잘 어울려요 <웃음> 오, 신기하게 엄청 잘 어울린다니까 꼬다리! 아, 저번에 그 어떤 댓글을 보니까 자기 어머님이 그 어려서부터 그렇게 김밥을 싸면 다 이러, 이런 멀쩡한 거안 드시고 막 꼬다리만 계속 드시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 엄마는 왜 이렇게 이쁜 거안 먹고 꼬다리만 자꾸 먹어? 이렇게 어린 마음에 물어봤더니 어머님이 대답하시기를 엄마는 꼬다리가 제일 맛있어 이러면서 많이 드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분이 커가지고. 김밥 꼬다리를 먹어보니까 진짜 제일 맛있었다면서 <웃음> 굉장히 슬픈 그 영상이었나? 뭐 하여튼 게시글에 댓글로 있어가지고 <웃음> 막 울면서 막 댓글 읽다가 빵 터져가지고 <웃음> 맛있어? 김밥 아, 진짜 맛있네. 아니, 이게 진짜 밥이랑 너무 잘 어울리네? 근데, 아까 이 김밥을 싸면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와, 이 김밥이 거의 완전 식품 같다. 채소도 있고, 단백질도 있고, 탄수화물도 있고. 근데, 라볶이랑 먹으면 이 탄수화물로 비중이 확 옮겨갔죠? 갑자기 그 생각이 드네? 어. 아, 잘 먹었다. 김밥 한두줄 반에다가 떡볶이 한 1.5인분에다가 라면 하나 <웃음> 먹었습니다. 이 김밥 냉장고에 들어가면 맛이 없어지잖아요. 근데 계란물을 묻혀가지고 또 김밥 전을 해 먹으면 진짜 또 끝장납니다. 그래서 얘는 그렇게 먹으면 될것 같고 아침으로 떡볶이는 이제 상태로 넣어놨다가 데워서 먹으면 또 맛있게 먹을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맛있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 아니 이럴 거면 촬영을 더할걸그랬 음. 맛어질 것 같은데, 각도 해.